여기 어디야, 언니? 어디인가, 온 곳. 이거 약간 아, 근데 모자이크 같은요흑아님 흑생아님, 흑생아님, 흑생가님흑 갖고 오면 생아님 흑생아님, 흑생아님, 흑생아님, 흑아님흑생아고 흑생아님, 아님 흑생아님, 흑생아님, 흑생아나아님 흑생아님, 흑생아 심심하니까 사진이나 찍고 온다. 이거 먹고 공차 먹으러 가야지. 맞아요. 엄마는 황태 해장국. 황태옹심황태옹심 첫째 언니는 떡볶이. 튀김. 이거는 같이 먹으려고 산 건데, 저희 가족이 탕수육을 좋아해요. 가지고 와야겠다. 지난 때는 이런 간단한 게 최고예요. 간단하지 않은데 전혀. 간단. 오, 뭐 샀어? 일단... 이리 와, 이리 와. 오케이. 오케이 내가 산 거는 무떡볶이랑, 고추튀김이랑어 미안 샀어, 김말이랑, 음, 음. 응. 그리고 어 치즈구이 예. <웃음> 예이 내 언니는 돌솥 정조 비빔 그리고 나는 그냥 비빔 와우 한가득 조토화 짠 봉차 <목소리> <동차. 목소리> 어 다음번에 나랑 놀때 이거 마실래? 그래 근데 언제? 언제 놀고 싶은데? 근데 네, 이번, 이번 달은 놀 시간 많잖아 우리 우 계획도 <웃음> 많고 <웃음> 그래 오늘 진짜 영상 하나 응. 올릴 거 같아 아래 회장소만 한번 가면 좋은데 야 여름지가 기다겠다 오! 아직도 크리스마스야 렛츠고 공룡이 즐거워하잖아 아니 누나 안 갔어 안 갔어 마지막 응. 근데 얘 이거 싫어할 수 있는데. 음. 이렇게 잡아, 잡는. 이쁘잖아? 집중력이 떨어졌어 집중력이. 뉴발란스가 제일 난 듯. 굉장히. 음료, 입장이 가다. 가오 어 언니. 나 매셔 해 줄까? 네. 있들아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 그두 개밖에 없어? 아, 그 슬리퍼 보시나요? 응. 네. 저기 음, 네. 노란 거 알파바. 제가 봤던 것 때문에 저 예쁘다. 그 슬리퍼 보셨나요? 네. 그 러버는 그 아디다스. 왜 있도 하지? 직원 직원분 아니세요? 아닙니다. 아디다스 완전 크게. 예뻐요? 어 진짜 예뻐 근데 예쁘다 네? 살 거야? 응 원래 어, 뭐 사? 이거 산대요 정말 아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자랑해 자랑 음. 이 영상 찍을 때 아, 이렇게 어, 생겼어. 생겼어 오 예쁘지? 예뻐 예뻐 예뻐 음, 예쁘다 예쁘지? 응 음. 그러네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짜서 구경해야지 핑크 귀엽다 얘는 <믹> 음. <믹> <믹> <하는> 왜스크를란라스 <믹> <믹> 블랙. 그래, 블랙. 그래, 블랙. 이거? 그래 싸네. 난 흰색이 나는데 이런 거. 이거 흰다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사주자. 사이즈 뭐야? 사이즈. 사져만 뭐 있지 않을까? 이게 30, 40, 60 이밖에 없는데? 물어보자 찍어줄게 짠. 짠 결국에는 해전목만먹지었어해전복만 금방 찍는데 괜찮아 맞아 다음에 아니. 아니. 네. 네. 내려와서 보통 쭉 물어보면 트리에 <목소리> 있을까 이쪽에? 어? 짠 이게 거. 뭐죠? 책이 좀좀 중절 선물 종절축 누나들 많아서 돌아다쭉 가면 찍을 어 <놀람> 다 샀으니 집으로 갑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컷! 선물 다 응, 그게 다야. 더없냐 아니, 아니, 누나 아까 네모난 거 했잖아. 더없냐 <웃음> 네모난 선물 있었잖아. 선물는데 너를 바야겠다너 고등학교 데뷔. 아 오! 오 예상하고 있었는데. 감사 감사. 뭐라고? <웃음> 원래 콩설하는데 <제일> 푸주 돼 가지고. 품절해가지고... <놀람> 내 발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아. <놀람> <놀람> 왜? <놀람> 290이야. <280이야>. 안 맞아. <놀람> 여기 안 들어와, 볼래그 그래. <놀람> 정도면 <놀람> 들어가는 거지. 25만 원. 멘발로시나 멘발 들어갈 들어가네. 그 정도면. 하나 그래, 하나 더 할까? 아니, 자리가 없어야지. 한 걸어. 하나. 필요할 때애좀더 컸다 싶으면 바꿔줘야 돼. 야호! 와우! 야호! 10만 원! 어허! 야돈좀 아꼈어. 알았어 이거 악으로 깡으로 신을게. 아, 악으로 어. 깡으로 신을 필요는 없지. 처음엔 늘어봐요. 그냥 한번 바꾸자. 10만 그래. 원 없어요. 하나, 하나, 하나 90이 없어요. 최대야. 근데 얘 그럼 신발을 뭐 신고. 나 발에 딱 맞아 거야. 근데 이볼리안 맞아. 그 범블비를 샀어야 돼. 그래 현아 <웃음> <웃음> 그 찍찍찍 하는 거 괜찮아? 네, 괜찮아요. 노란색으한번갈때 어? 네, 그래, 바꾸러. 그래 바꾸러 갈게 다시 번. 근데 어디로 인싸 아니면 찐따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웃음> 노란색깔에신는행 괜찮아. 귓정이나 뽀뽀보기야보기 본블비 애들 사는 거고. 형이가만좀 봤어? 본블비 어디서 그냥 붙다니면서 뭐. 알지? 애디이서야 본블비. 본블비 이리 봐 신발 좀 보여줘. 여보. 야 본블디. 일어서일어서 탭댄스 좀 보여줘. 이 이러고. 애들 앞에서. <웃음> 어, <웃음> <내> 학교비해학교생활이 <생활. 웃음> 어, 아, <웃음> 음, 맞아 해본다. 후보가 진짜 많았어 근데 이걸로 했어 너가 가장 무난하게 할것 같지 무난한거 좋 뒤돌아봐 <웃음> 너무 서 그니까 볼륨있좀멋어 보이네